같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바람이 불고 햇볕 좋은 날 카팅을 해 주시게 되면 은 상처 부위가 빨리 상처가 아무입니다 아 이거 혼자 할수도 있는 거예요? 뭐 혼자 하... 두명 하면 제일 좋은데 급하면 혼자서도 해야죠 네, 여기는, 그, 경북 슈퍼농구의 양파 모종밭입니다. 벌써 이 모종들이 잘 크고 있어요. 네. 언제 심으신 거예요? 추석, 추석 다음날 심었습니다. 아, 추석 연휴 때? 네. 어, 아, 연휴 때안 쉬고? 모셨죠? <웃음> 안 쉬는 게 아니라. <웃음> 양파 모종 정식 때문에 수분이랑 이런 거 맞을, 딱 정확하게 맞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죠. 씨를 심었을 때, 네. 양파 씨를 심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, 없었는데,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역시 농업은 신비로운 것 같아. 네. <웃음> 벌써 카팅을 두번 했거든요. 네. 이제 세 번째 해야 됩니다, 이제. 아, 이게 지금 뭐 하는 기계입니까? 어, 양파모종 이발시켜줘야죠. 아, 쉽게 얘기하면 발이 깡? <웃음> 똑같은 원리로 네. 어, 이렇게 양파모종을 잘라주는 겁니다. 긴 머리를. 아, 이거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? 뭐, 혼자 두명 하면 제일 좋은데 급하면 혼자서도 해야죠. 아,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? 네, 호, 혼자 이렇게 혼자 할수있겠끔 아, 자전거 손잡이실 딱 있는데 이게 좀 혼자 네. 딱 하는 거래 네, 근데 끝에 가서 턴 하려고 그러면 두 명이 있는 게 가장 하기가 편합니다 아... 지금처럼 이렇게 오후에 하면 약간 쓰러져 누워 있는 모종들이 안 잘립니다. 지금 보시면 바람이 오늘 계속 이쪽 편으로 많이 불었거든요. 네. 양파모종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안 잘린 것들이 보이죠? 아 여기 안 잘렸네요. 네. 어, 안 잘렸네요. 네. 지금처럼 오후 시간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자르게 되면 뭐안 잘린 게 많죠? 네. 요거를 정확하게 잘자르시려고 그러시면 아침 일찍 바람 안 불고, 어, 안개가 그, 이슬이 조금 덜 내린 날, 그런 날 날짜를 잡으셔가지고, 카팅을 해주시게 되면, 지금 안 잘린 거에 한 7, 80% 이상은 다 잘려집니다. 음. 지금 이런 낮 시간에 하시게 되면은, 어, 이렇게 카팅을 하시더라도 깔끔하게 안 됩니다. 어. 아침에 일찍, 양파 모종이 하늘을 보고 딱 바람 안 부는 날서 있을 때, 어, 어, 어, 서리가 어. 안 내린 날, 예 그런 날날잘 잡으셔가지고 자르시면 어 저렇게 안 잘리는 부분들이 딱 서, 하늘 보고 서 있기 때문에 다 잘립니다. 이렇게 음. 딱 끝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바람이 불고 햇볕 좋은 날 카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상처 부위가 빨리 상처가 아물니다 잘라서 이 줄기를 양파밭 사이에 두면 이게 햇볕을 보고 마르면서 또 물로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아 어, 이거? 예 이렇게 되면서 그 양파 사이에 이게 이게 렇 되면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부패하면서. 아, 네. 그래서 바깥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으로. 지금 좀 되면 카팅을 하고 어딘가 자꾸 어, 노랗게 변하는 구간들이 생길 겁니다 아마. 왜 그러냐 하면 어,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물을 줬었을 때 뿌리가 스페를 입어버리면 어, 양파들이 노랗게 변합니다. 음. 그리고. 어, 땅 속에 그, 노균병부터 시작해서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든지 아니면 태비를 넣어주셔서 미부숙 태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고자리팔이라든지 응애라든지 그런 균과 충들이 이제 그 양파 뿌리를 가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양분 흡수가 힘들어지겠죠?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연녹색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해지면서 노랗게 변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. 짧르고났는데 예.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나요? 어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도 이 카팅을 자주 해주게 되면 어, 이렇게 세균 감염이 잘 되지 않느냐 어, 걱정되시는 분들은 밭 전체에 어, 군데군데 병기가 보인다 녹음병이라든지 다른 병이 와서 약간 오래지고 병에 걸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카팅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 살균제 라든지 아니면 마이신 계열의 동제라든지 물음병약 어 아니면 그 여러가지 종류들의 살균제를 사용하셔서 한번 방제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상처난 부위에서 감염이 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키가 크고 한 30일이 넘어가면 물을 너무 자주 푸지 자주 돌려주지 마시고 조금씩 가뭄을 태우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? 그래, 그래야 조직 세포도 강해지고 튼튼하고 어. 옆에 생수병이 있는데 제가 삽 들고 물 찾아서 땅을 파지는 않겠죠? 안 움직입니다 뿌리가. 멀리 나가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. 아 목이 마르면 내가 빨리 뿌리를 뻗어서 물을 찾아가면 살수 있구나. 그걸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. 강하게 음, 키우네요. 예, 예 신병 훈련소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본바으로간 친구들은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. 배워서 나갔으니까 또잘사람을할수 있겠죠. 음. <웃음> 언제쯤 이제 분토에 갑니까? 어 날짜상으로 한 45일에서 50일 경 50일 경 정도 되면은 딱 심었을 때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좀 튼튼한 모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번 달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가장 좋은 그 상태의 모종이 나오겠죠. 음. 그 수농부 뭐 양파 모종을 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걸로 아는데. 할게 없습니다. <웃음> 오늘 제가 다시 봐야 됩니다. 전화가 <웃음> 자주 오는 것 같은데. <웃음> 요즘 양파 모종이 자꾸 자꾸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진다고 어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이제 최대한 그 지금 또 농가분들이 지금 뭐 양파 심기 위해서 또벼 수확하는 철이라서 이 모종토에 신경을 조금 덜쓸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수확철이라서 이럴 때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이제 할때또 이게 녹균병 포자들이또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좋아지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어, 모종토에서 녹균병 약이라든지 흑색썩금균핵병 약이라든지 어, 예방 주사를 한세번 정도는 마치고 난 다음에 본밭으로 가는 게 거기 가서 견딜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겠죠. 음. 여기서는 면적이 얼마 안 되죠. 근데 이걸 다 밭에다 심으면 몇만평 밭을 방제를 하려고 러면 힘이 들겠죠.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. <웃음> 약값도 가장 적게 들어가고. 아 그러네요. <웃음> 네. 본 밭으로 옮기기 전에 네. 이제 마지막 그런 관리를 하셔가지고 네. 또이 양파 모종 농사 짓는 분들도 슈퍼농가 얘기한 것처럼 잘 관리하셔서 어, 또 좋은 양파 농사 지시고 또 대박 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<웃음>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